<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장님! <아이고. 웃음> 어, <야>, 아. <웃음> 수 어, 지금 찍고 있어님한안는다 <웃음> <웃음> <무서워서, 웃음> 어, <웃음> 냄새 있어. 어, 앉아서 <웃음> 그렇게예뻐했는데 앉아서, <웃음> 이장님 앉아서 칼레도 무서워서. 다진수요 냄새 맡게 줘야 너 누군지 알어? 이 말썽.. 말썽쟁이 <웃음> 어? 너 흔적이 다 있어 겁나가지고 다 뜯은 거 하고 <웃음> <다 옷도 웃음>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잡아줘요 저 잡아줘요? 혹시나? 갑 괜찮아요 얘가 겁나서 그래 얘가 겁나 확 하면 번지거든 어머 코 징긋 징긋 얘가 겁이 많아서 오히려 응. 괜찮은데? 아버지 아버지 아빠. 서로 내외할 거라고. 아버지 i a b u j 아 a b 아 j 지 Abuji Abuji Abuji 원래 이렇대요. 유전적으로. 그 u j i 적 b u j i 기 b u j i Abuji a b u j 아버지. u j i Abuji Abuji a 아 u j i 예, 완전 겁 많아요 여기 주름 봐요 주름 주름 봐 미간에 똑같아 똑같아 엄마 너젖 먹고 컸잖아 야 진수 달래가 언제 물어니니 엄마가? <웃음> <웃음> 어, 어. 아, 야 너무 센 척해 <웃음> 겁쟁이 꼬리 내려간 거봐 꼬리 리 내려간 아, 거봐몸 좋은 거봐 그니까 아왜왜 오랜만에 만났으래 <웃음> 어? <웃음>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응, 응.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야, 나 아버지한테 그래? 홍대. 야 황도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얘네 바로 홍동이죠 바로. 달려야잘 있었어? 잘 있었어? <웃음> 아유가정경 어떻게 <웃음> 우리가 이게 외동이다 보니까 <웃음> 버리장머리가 없네 <웃음> 어, <웃음> 어, 어, <웃음> 왜 버릇 힘이 깨없어어 룩이 시 이거 어다네봐어 너는 이렇게 어. 가르치게 아니 너는 왜힘들 때가 있어? 아이고 뭐해 뭐해 뭐, 뭐, 뭐, 뭐, 뭐, 애들 풀어 놔도 돼 애들 야가니까 오래, 아유, 아신아아아아아나아이고아이고아이고유나나나또다 어. 응. 아. 혹시나, 혹시나 놓으면 나나아아 일부러 우리가 회복게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어, 너 이거 <웃음> <다 떨어졌어>. 아, <웃음> 다 아, 녹았어, 남이 잘 만들어 놨네데 이거 잘 떨어졌어. 먹이 녹았어, 라면. 잘만들어잘내 손! 쟤 부끄러워서 잘 그린. 에잘내 손! 아! 지이랑 아, 아, 아, 아, 아, 똑같네. 어. 응. 아이 자, 강도야 아이고, 지저기네지순이 봐. 음. 응. 띄워놨다 오늘의 어다리띄워놨 아주. 어, 띄워어 지금. 음? 저, 형도 살았지? 형도. 형도! 형도! 주신 먹을 거요 엄마? 음, 달래 음, 더더워. 이 달래. 아저씨가 직접 말린 거야 삶아서. 음, 달래는 입에 맞다. 예, 네, 수제. 아, 하루에도 배추하고 아이콘. 무하고 섞어서 주고 달래야 먹어. <웃음> 먹어저왜안 <저야> 먹자. <먹지. 웃음> 먹어. 지금도 얼굴 여기 야, 얼굴 알았어. 약간 약간 있잖아요. 그지 마시고 약도 먹이고 그래. 아이고, 웅장. 한번리 해갖고 귀여워 그냥 이봐 아이고 우리 황도 아이고, 아이고. 아, 확실히 황도는 이장님만 닿는 어 그렇네 틀려 어 틀려 아, 틀려 달래랑 느낌이 아, 또 틀려 황도는 만져도 아, 만져보고 틀리거든 기대는 게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라언제 <웃음> 오늘, 어제 오늘 가슴 못 먹었거든요. 야, 약 먹는다고. 앉아! 앉아! 아니 생각하 앉아! 오 잔다! 어진순 진순아! 진순진순 노래 약간 남아있죠? 뽀뽀! 저기 넣어라. 뽀뽀! 뽀뽀! 뽀뽀! 뽀 야. 뽀뽀! 야뽀 뽀뽀! 뽀 야. 야. 뽀뽀까지뽀뽀진수꺼지 먹을 거다 먹어. 왜왜래래일 k i n 이 you 왔으니까 개인기 King, get the 기 i n g Baba. 두사 u s s a i n t Toussaint. Toussaint. 이 o 아 s s a 리 n t t o u s s a i 아 t t o u s s a 어, 야, 이아나아한번다 한다고, 한번 이제 빵, 오케이, 돌아가다 마음이 급하면 지세 패키지로 야 마음이 급하니까. 네 짧아요. 어수고안 앉아 앉 안주. 아 안주. 안안아안아주아주아주 안주. 그렇게 세 명이서 서보세요, 세 마리. 줄 짧게 하시고. 아유, 아유. 아유. 황도 앞에 봐. 황도야. 황도야. 황도야. 황도야. 황도야. 황도야. 달래. 황도야. 일로와. 달래, 여기. 안 <웃음> 돼. <웃음> 자, 앞에 보세요. 사람만, 사람만 앞에 보세요. 자, 자세분 앞에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가시죠. <웃음> 가자 가자 아니 안에서막 고양이가 막 뭐야 걸어다녀 보니까 네, 꼬이 걸어다니네 새끼 안 날아다니고 꼬리. 꼬리 모양도 달래랑 똑같아 거의 어머 <웃음> 질질이랑 똑같다 질질이 잘하는데 한 번씩 귀여워 처음에 뒷발질 안 하다가 오늘부터 볼일 보고 뒷발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든지 되게 깔쩍 떠는 거 아니에요? 응응 맞아요 냄새 없어는 건데 응. 얼마나 귀엽든지 가자 아나 황도 너무 귀여워 땡깡 부리니까 이거 봐 엄마랑 사천가면 땡깡 부리려고 그냥 그러니까 얘는아 아버지를 먼저 가게 해야지 <웃음> 진수아 엄마 말좀 들어 튀어나가갔어, 튀어나가 홍도 튀어고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하루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슈나가 가가 얘목소리 있고 깨끗한 거 보니까 주인 있는데 자꾸 이러고 돌아다녀아목소리야지지목소리야지지야야 우리가 잘안어 아버님은 그걸 못 했어? 네, 나 컴퓨터에 있잖아. 1254. 네, 아버지가 엉망했나 보네. 아, 이게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제가 그럴 만도 하다. 기다려 기다려 야야야 야, 야, 기다려 야야 야, 기다려야지